아무 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맘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음 시든 꽃에 물을 주든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타 다이전이 말 없이 다이전이 사랑 처럼 기다려 난 오늘 도 어쩌다 이렇게 됐 지? 너무 예뻤 잖아？둘이 매일 설레 었 지? 그때 우리 시든 꽃에 물을 주듯시은 표정 조차 없는. 사라진 여기 우리 바보처럼 빈자리를 붙잡는 나처럼 이다 끝났다고 말해줘 이기적인 그침무에또 남아 오, 오, 오. 바보처럼 미 여전히 넌 여기였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지쳐 가.